이게 잡아보시면, 완전히 돌이에요. 완전히 딱딱하네. 네. 돌이, 돌. 그러니 이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야이... 나방이 안에 까나도 못 들고 나온다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노지 고추 키 2.5m 다수악 망우현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오늘이 13일 토요일 오전 11시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이프가 두개인데두개가 거의 키가 다 맞닿았습니다 멀리서 보시면은 지주대두개가꽉 찼습니다 아 어, 오늘도 줄름도 계시네요 어, 비가 많이 와서 괜찮습니까 아유 강풍이 좀 심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예, 바로 말 불었죠 네. 지금 줄을 몇 번쯤에 했습니까? 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여덟 번쯤에 여덟 예, 계신데 예, 예. 그죠? 예, 예. 지주택 두개인데 네. 저 끝이 보면 거의 다맞다있네요 네. 보니까 거의 다꽉 찼습니다 네. <웃음> 대략 1 네. 8 0 정도 내외의 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뻗을 때 예. 이렇게 달 정도로 다가 아 그런데요 네. 거의 뭐꽉찼네요 네. 지금 상단부터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것도 보시면은 꽉 찼습니다 지금 지금 수확은 몇분째 네. 몇 하셨습니까 지금 뭐 계속 작업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크가 두개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 순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이틀 정도 넘게 걸리길랑요. 근데 지금 말리되질 못해갖고 못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네. 우리 방계장님보다 키가 훌쩍 도 많이 네, 컸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는 내 키를. <웃음> 저 멀리 계셔도 뭐 보이질 않겠습니다. 이제. <웃음> 네, 그리고 <웃음> 불러야 되겠네. 미쳐 이거 끈을 못매서 꼬부라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비가. 야, 지금 이정도 높이면 은 아홉 번째 매셔야 되는데 그죠? 한번더 맸어야 되는데 오늘 예. 계속 비가 와서 두 대인데도 지금 다 수확을 다못 하시죠? 네네 제가 알기로 한대수서번 수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량은 뭐 많이 나오고 지금도 엄청 나오고 있는데 잊지를 아, 못 하고 있어요 아산저병이나뭐 담배방 피해 안 보입니다 보니까 네 그거는 깨끗한데 야 간혹 가다가 왜 이거 물은 현상? 예 물은 현상.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렇죠 물이 들어 가가지고. 그 담배 나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물에 물이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실도 잘 되고 현재. 네네. 야 비가 오는 그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도 고추 그 색깔이 상당히 이쁘게 잘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닦고도 네. 많은데 보니까 다른 데 보니까, 보니까 큰일났다 이거 다 떨라 그러면 이거. 거의 한네물이나 다섯 물 봐야 될 거예요. 한네 다섯 물정도그위 위치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잘. 잘 빠지고 있어요. 올해는 비도 마요 후 수량이 뭐 엄청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방문한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초창기에 안 돼갖고 아주 고생들 뭐 엄청 많이 했다고 이제 오시면은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 먹었죠, 전부 다. 네. 뭐 계속 작업을 해도 끝이 없어요. 예. <웃음> 네. 이, 이 영상을 처음 보면 보신 분들께 너무해 네. 보니까요. 제시 간격 문제, 관수 문제, 포기 사이 간격을 얼마 느냐 이게 3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3 년째 계속 이들랑날락하면서 보니까 네. 아주 일정합니다. 네. 한 톨의 변함도 없이 네. 아주 한결같이 그대로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내가 나도 요즘에 뭐 농민이니까 배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더라 이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게. 보시면은 여기가 약간 작아요. 이제 내일 모레 가면 큰데. 그럼 여기이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보면은 항상 다 일정하게 여기가 더 커요 음. 고추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에 기댈 여기가 되니까 이쪽 나무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더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끈이 단순한 것 같은데 얘들이 기댈 언덕이 있으니까 엄청 더요 부분은 더커나가거나이 이래 보시면 요 부분도 크지만은 여기 와서는 두 배를 넘게 틀어 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에 기댈 게 있으니까 크든 거라 아, 그리고 지주 역할, 끈 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같이 똑같이 심어도 요요 요 부분에는 항상 또 물건도 좋고 그렇지, 상관부가 어, 늘어지게 되면은 그래. 또 그늘이 많이 지죠 아, 그러면 작색이 그, 더 불량하죠, 또, 밑에 부분이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그늘 뿐만 이고 이게 저 햇빛을 못 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덜 나와요 검사를 해보고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탄저병 예방 아니면 나방 이런 것도 확실히 좀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많이 했지만 요번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아주 또 얼마 전까지 그한 400미리 가까이 왔는 예, 것같아 예, 며칠 상간에 예, 그리고 물이 꽉찰 정도로 다데려가고 그리고 앞에도 막 일부는 쓰러지는 형상도 있었길래요 그래요고 아유 걱정도 많이 하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개인적으로, 뭐, 160, 한, 6, 7 되는데 훨씬 키를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손을 뻗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지금 1m80이 넘습니다. 국대가 예. 2개짜리인데. 이제 뭐, 기술센터나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오시갖고, 그분들도 이래 특성이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자꾸 따야 되지, 또시할래야 예. 되지, 그러니까, 착과수가 예. 예.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따내셔도 이렇게 예. 붉은색을 많이 나타내고, 예. 지금 따기가 엄청 바쁘고, 예. 지금 제가 건너가려고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 저 한방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대편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음. 보시면 전체가 팍 갔습니다 이래보시면은딴 음. 날개 엄청 많고 딱기 바쁘고 네. 지금 도저히 뭐 수화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네. 아, 착과량이 많고 붉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갓내도 한세번 하면 뭐네번딴 분들은 거의 끝났다 고 그래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전은 바쁘니까 많이 못드셨어요 여기도 자기 따야 되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 와갖고 이제 한세물렘을 땀은 그분들은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부터가 방문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요 그래가 음. 아주 힘들 정도로 많이 찾아오세요. 삼내라는 다른 지역이나 고추밭에 자주 들러보면은 어떤 데는잘 됐다가, 어떤 데는못 됐다 이렇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고추 농사 하신 지8년채고 네. 제가 직접 이 다니신 지 3년이 됐는데 한결 같습니다. 네. 모양도 한결 크기도 한결 달린 것도 한결. 단접병도 네. 없고 벌레 피해도 없고 네. 참 그게 정말로 다 수확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네. 저희는 그 이제 계속 한 지역에 심어도 뭐 이제 제일 궁금하게 하는 거는 전문 박사님이 이래 오셨는데 그분들도 어 한 지역에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심기가 힘들다 이게 거의 다 논문이나 뭐 이런 데서도 전국에서도 나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농민들은 특히 두 번을 못 심어요 거기에 근데 저희는 뭐몇년 심어도 그런 거는 이제 타파를 해가지고 넘어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전문으로 이제 고추 관계돼서 논문 쓰고 뭐 논문 관계되고 또 이런 분들이 그걸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한번 심은 데도 두 번, 세번 연속도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이래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거의 나무굽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말 그 사과나무, 똑같수 사과나무하고 네. 세력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이래 잡을 정도로도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여기 와서도 제가 이래 말씀드린 게 이렇게 계속 이래 오르는데 성장률이 계속 된다 이거죠 이게 안쪽으로 계속 밀어 주시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이대공인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힘을 받아 갖고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월 10일 좀 넘었나요 그런데 안주까지 농민들이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한달 한 가까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도 거의 빨간 걸로 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에서는 이제 조금 더 파란 것도 따고 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따면 이게 몇 물이 되는지를 저희도 숫자를 잘라서 그리고 그래, 일곱 번째 줄까지는 대부분 다 빨간색도 따고 여덟 번째 줄부터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아 빨간색도, 빨간색도 있고 음. 아홉 번열 번째는 파란색이 많다 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열 번째 줄에도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네네. 나머지 파란색은 또 직고처럼 그죠? 또 수확을 해서 또 판매를 하시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전부 다 판매를 예.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예. 저희가 조금 9월 15일 넘고 10월 가까이 되면은 이제 서리가, 약한 서리가 오글랑요. 근데 다른 집에는 다 이래 무너져도 세력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서리는 견디글랑요. 큰 서리가 오지 않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최종 수확은 11월까지 아닙니까? 네. 푸른 고추까지. 네. 네. 작년에 보니까 11월 20일 날 음. 아주 우리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집고추 수확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참 따고 나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고추 나무만 있어 갖고 수확하기도 쉬울 정도로 다가 네, 그렇겠네요 <웃음> 주위에서 아주 차를 세워놓고 여기 아주 마비 절 정도로 많이 오세요 예, 네. 고추 나무 밭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도 많이 느꼈는데 물 관리를 하고 화학 비료나 이런 거를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는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밭에도 지금 이런 데 보면 지렁이가 아주 요번에도 바글바글 할 정도로다가 많이 생겨요. 음, 토양 통기성이 좋다. 네. 뿌리 이 활착, 발육, 그게 다 적합한 어떤 토양을 만들어 놓으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리게 비료를 많이 주고, 저기를 하면 오히려 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맞춰서 수분을 관리를 잘해 주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 나방이 안에서 저 까놓으려나요? 그렇죠. 이래 보면은 근데 거의 90%가 이맘때면은 들어와서 또 옆에 거 옆에 거를 다 뜯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면 돌덩어리 같아 이게. 지금 장마철이고 저기를 하니까 규산하고 칼슘을 규산은 뿌리 쪽으로 좀 주고 초산칼슘은 바깥으로 내면으로 치을려요 살짝만 줘도 이 안에 까놓은 나방이 나오질 못해요 이제 내가 이런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고추가 딱뿌갰을때 그 안에 들어있어도 못 나와 칼슘이나 규산이 규산하고 칼슘이 꼭장마철엔필요로도 뭐 하고 이게 나방 피해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거 두꺼우니까 네 각이 그리고 애들이뚫고나오지는 못해요. 워낙세니까 음, 탄저병도 없고, 벌레피해도 네. 거의 보이지 않고, 네. 에, 살충제 살균제도 방를 잘하셨고, 네. 또한 뭐 약제 선도 중요하겠지만은 음. 이 방제 자체 가잘 되게 돼 있어요. 사용하라고죠. 네, 네, 네. 네. 규산점이 시비하셨고, 갈슘점이 음. 시비하셨고, 네. 보통 시비를 간격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린대로 나방이 안에 까나도 못 뜯고 나온다는 거예요. 수학 아, 고추밭에서 사각콜라 TV였습니다.